진짜 이번 딱 추석 연휴 때까지만 놀고 다시 열심히 할 겁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간단하게 집 청소를 좀... 좋은 아침오늘은 할머니 대사가 있어가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오빠가 나와봐 아빠 여기 떡도 있어 오빠 잠깐? 응, 아 괜찮아 있어? 예 중심 오늘의 식사는 메론입니다 제사 지내고 남은 거 메론은 들고 왔어요 900... 800g? 809g 자, 영상 작업 살짝 작업을 걸어놨습니다 예전에 갔다 온 것도 빨리 자,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다 안성탕면에 어, 소세지 넣고 그리고 계란도 넣어서 태풍이 와서 골프 연습장은 오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있어요 자,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다 보니까 많은 과자와 딸기를 먹고 있네요 성원이 런거 되게 쉽지 않은 펜트시티 하는데. 비었는데 영화 보면서 어이가 안 돼. 살짝 그래. 다치입니다. 자 집에 와서 게임 좀 하고 사실 이제 핸드폰이랑 충전하느라고 예 네, 게임 좀 하다가 이제 5 시쯤 다섯 시 넘었는데 골프 연습하고 걸어다니고. 자 골프 연습하고 이제 산책을 해봅시다 여기는 차원대로 오늘은 차원대로 라인을 한번 쭉 돌아볼까 해요 아, 태풍 왔다가 저버렸지 아 문까지 다부러져네 오늘 차친구 도착 구워 들자 오늘 저녁입니다 파스타 오징어 해물 파스타 그리고 비프 스프 저는 그냥 제품이에요 제품 그래서 고기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정리를 아니 영상편집을 해봅시다 자, 오랜만에 본업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이거 영상편집을 겠입니다자 지금... 오늘 점심은 라면 계란 두개 넣은 라면과 그리고 버섯볶음입니다 시금치가 거의 간당간당해서 한당 시금치도 좀 때려 넣었습니다 지금 다 뜯어가지고 자 낮에는 영상작업을 해봅시다 자 오늘도 저녁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크림 파스타예요 이렇게 그 이마트에서 산 새우 냉동새우 이렇게 되게 작지만 넣어봤습니다 <웃음> 자 저녁 먹고 이제 중고가네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, 오늘 점심은 피자가 먹고 싶어서 지금 배달을 시키자마자 고민중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이마트 운동사아 어, 바로 앞 피자집 갔다 와서 이맛 <웃음> 따다. 어 이거 너무 크해뭐봐방법으로도다안담기네 <웃음> 도착. <웃음> 아 피자를 사왔습니다. 대딱 커요. 오. 근데 뭐 얇기도 하고 토핑도 많이 안 올라가 있긴 하지만. 어우 요새 피자도 너무 비싸. 치킨도 너무 비싸고. 아니 이거 동생들 운전 연습하라고 산건데 왜 이래 지밌냐뇨트럭이랑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거 배터리 상태가 너무 안 떠서 걸러왔습니다 또 찾아 집에 와서 아까 점심에 먹은 거 남은 거 저녁으로 먹번끌어겠습니다 짜랑 감튀 이렇게 남았어요 어허 고어 렀어어 진짜 진짜 재밌 재밌네 s o 때까지까지고 다시 열심히 할거 f you. I hear s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간단하게 t know. I 오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지금 가야되니까 설거지나 이런거 하고 밤. 사실 며칠 페인처럼 있었더니 여기나 여기나 다 조금 정신사람네요 옷장 정리끝 <웃음> 이쪽은 좀긴류 이쪽은 컬러 그리고 여기는 창고인데 여기 바닥이 제가 마무리를 좀마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짐이 올라가다 보니까 <웃음> 무게에 눌려서 거의 한 3시간 동안 정리를 했는데 여기 다시 그린 스크린 붙여놓고 바닥도 좀 정리하고 여기도 애가 하고 어 힘들어 배고파 어 닭가슴살 그 스팸 리챔이죠 네, 리챔이랑 버섯을 버섯이랑 이거를 좀 볶았어요 네, 거의 새우 듯이 그리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가 제일 좋은데 <웃음> 이제 컴퓨터 밑에 선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정리 꿀팁을 유튜브에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밑에 케이블 정리 끝이에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청소 끝나고 하도록 하고 자좀 정리된 책상에서 선정리 다한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요렇게 영상편집우영우이그 뭐지 나무 보러 갔다 온거 편집 좀 하려고요 아, 너무 아, 노력해라. 진짜 먹을 거 가지고, 그거, 진짜. 꽃가락 넣지 마라. 아, 모그 아, 모험을. 모험을. 모험을. 모모 우와, 다이게 뜨는데. 핸드폰으로 안 나오네? 아,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와서 이거 하나, 맥주, 그리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주 편집. 이제 영상이라서 괜찮아요, 이거. <웃음>